야, 우리 점수 좀 내야 돼, 진짜. 맞아, 맞아. 우리 팀은 실착한 만큼 점수를 내면 되는 거야. 아이템 못쓸 지금 상의하자, 우리. 근데, 빨리, 그래 근데 이쪽에서 승이좀 아깝지 않아? 아 예를 들어서 말, 우리가 만루가 됐는데. 아이 진짜 어. 최악이 아이템 어떻게 정, 정하셨어요? 뚜껑부터 들고 우선 할게요. 여기 지구 는데 그냥 말이죠 아 알겠습니다 아좀 봐주세요 옳지, 옳지. 민규 공룡 옳지. 갈 거고요 뭐요? 공룡이요 그러면 도겸이 오리발 갈 거고요 그러면 호시 타이어 호시 타이어 갈 거고 디노 레프트 같이 갈게요. <웃음> <웃음> 갈게요 내가 성공해서 진짜 일로 간다 어. 오리발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아 죄송해요 네, 저는 경쟁력이 너무 없는데 타이어는 조금 괜찮아요 아, 원래 그 새싹부터 밟아야 돼요 호랑이의 스킬이 너무 무서워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서워요. 저희는요 승관 씨 공룡 가고요. 에스쿱스 아, 오리발 아, 가겠습니다. 오케이 다 괜찮아. 네. 어, 뭔가 쿱스 잘뛸것같아네 일단 이렇게만 이렇게 쓸게요. 니다네 가시죠. 가시죠. 아, <웃음> 네 <피가> 가시나요? 슈널볼 <웃음> 쓰겠습니다. 테니스 로 갈게요. 아, 근데 제가 저렇게 하니까 제키 때문에 시야가 보이네. 야, 야 우주 우주인 같아 우주인. 와 테니스 <웃음> 진짜 너무 어렵겠다. 페볼 잡아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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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나이스 야야 디노야 디노 가왜 이렇게 잘 찼냐? 웬일로? 아 원래 잘 찼! 차... 웬일이냐? 진 어. 여기로 와, 뒤로, 아, 준영 나이스 잡자, 우지야! 멈춘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어이, 멈춰, 멈춰, 멈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이, 멈춰, 멈춰, 아, 멈춰, 멈춰 네. 아, 좋아! 자. 아, 이게 안 보인다 저희 아이템 축구공 쓰겠습니다 벌써? 축구공 지금 쑤게? 가가가잠가만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이만 잠시만 잠시만 아이만 잠시만 잠시만 아이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아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잠만잠만잠깐만잠깐만잠잠깐만잠깐만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제가 쿡스 씨, 제가 공 갖다 드릴게요. 네. 예. 아 오케이 그럼 3루로 가고. 어, 형 놀려주세요. 네. <웃음> 저희 저희 공 물공으로 바꿀게요. 두개 어, 봐. 네. 물공이면은. 물공이는, 어, 물공이면 그냥. 어... 형 생각보다 오리발 많이 나가. 너 어느 정도 인줄 알았까 너? 아, 여기서 쏜줄써 너. 위기가 나 고성부증 때문에. 해석이요야저 <웃음> 무조건 파울이겠는데? 우지형, 야 병살 각이다. 바로 물공이야, <웃음> 근데. <웃음> 아, 스트라이크 고민한 거야 지금 어 그냥 각을 거 같은데 자 거기에다 찍는 거야 아와 이거 안찾어 스트라이크 왜이와 괜찮아? 이거는, 이거는 땅볼 해주면 안 돼? 안 되지 아니 그니까 이피좀 넘어야 되는데 어 룰에 엄격해 보논 어. 올려야지 이아 네. 기꺼이 올렸는데 잡아 자 이제 좀, 좀 뒤로 가자 어. 사라이스달 사라. 들어와! 달들어들어 계속 달하다이이 오케이 아 오리발 진짜 떼내고 싶다 진짜 미칠 vagabond, 것 같아 와치 멀리 잡아 아나 오리 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코시형 준비해. 네. 나이스 야, 스타! 나이스 나이스 스타! 스타! 더 멀리 가야 된다 이제. <웃음> 와 이거. 더, 뛰어, 이거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야 돼. 더 뛰어 더 뛰어 <웃음> 빨리 빨리 그냥 전자야 원우야 잡아줘 가서. 들어. 전자 여기로 잡아 잡아 야, 잡아 야, 잡아 야, 잡아 야, 잡아 잡아 야, 잡아 야, 잡아 잡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스나이이스 나이스! 시이자나이야나이야까이지마 집중! 이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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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트라이크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스트라 스트라이크 인정인데, 좀만 살살 굴려주세요. 너무 튼거 같아서. 속도가 느렸잖아요. 응. 아, 야, 너왜 자꾸 야? 나 괜찮아. 야, 아니, 형, 우리, 가, 우리 형편이. 좋잖아. 너 뭐야? 안 돼, 딴 데. 너, 근데 형편 없어져. 달려! 아유, 잡자! 잡자! 달려. 달려! 달려! 오케이, 너가 잡을 거야. 나이스! 얘 생각보다 잡기 힘든 거 같아 안아야 돼, 안아야 돼. 좋아! 야, 오자. 아, 이 오리발만 없었으면 정말. 정말 이 오리발이 나를 그냥 아주 그냥 나를 묶어버리는구만 개발 세발 화이팅아 너무 튕겼는데? 스이좀 아, 아, 굴려주긴 해, 어, 스트레이크 여기서 바운드에서 찰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저기게기 제일 베스트긴 해야 니들도 이렇게 안 좋은데 <웃음> 우리도 다음 공격때 그렇게 꼭 줄게요 그래? <웃음> <웃음> 뭐야 됐어 이 정도만 줘도 돼 잡아! 어, 아, 야. 어 가, 가, 가, 가, 야, 야, 들어가+ 가,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들어가 제발 <웃음> 아 진짜 우리발 낀 사람 으로서 너무 궁금하네 저. <웃음> 나이스! 나이스! 안타! 3루 3루 3루. 빠르다. 야형두 마리다. 그두 마리 너무 귀엽다. 번아. <웃음> 저 봐. 잡잡잡 오자 오자 오자. 진짜 잡아야 돼, 진짜 잡아야 돼, 네, 아, 잡아야 돼. 오케이, 아이쿠 아, 저희들... 잘했어, 남순아 자, 좋았다 와인, 이 와인 이 외치고 자, 그만 있을까? 어, 와인 외치고 자, 그만 있을까? 어, 어, 아, 아, 는거 아니야 덧도 지금 빼는 거야, 민규처럼? 야, 튀잖아, 이것도 어. 아웃! 아, 그냥, 아니, 그 정도였으면 형보다 안 튀는 거야, 그거 아웃! <웃음> 아웃. 오케이, 이 정도면 돼 어, 해야지, 해 진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파울이다 파울, 파울, 파울 아니에요? 아니, 파울 아니에요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 원래 어, 여기 지나기 전에 나가면 응. 파울이긴 한데 어, 어이, 고마워 뛰놈어쉽 그래 어. 골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와. 아왜 그러지? 어.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준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형 2루 2루 2루 1루 1루 오케이 형이 잘 좋다 정한 형이나 조금 빼자 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Babies, 팀, 팀, homem, 마izing지, 수. 아, 가, 나이스! 와, 나이스 만이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 물고? 만 3만 전진! 3만 형, 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진짜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3만 좋아! 나이스! 우와!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아, 나이스! 잡았어, 아, 잡았어, 아, 나이스. 아, 아. 너무 찾져 이거. 어, 나, 나, 수, 나 다시, 이제, 이제 아이템 못 쓰는 거야. 나 이제, 수는데, 아, 어, 이제. 좋아, 못 좋아. 좋아. 좋아! 나 두디 정도로만 던지면 잘, 잘, 잘. 되지? 잘, 잘. 내가 거기서 네, 잘. 잘. 좋아요, 좋아요. 아, 나이스 좋고 좋다! 갈게요.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꼬인다, 꼬인다, 꼬인다. 달려! 보인다보인다보인다 달려! 잡아낸다. 뽀인다, 보인다 뽀인다. 나이스! 어? 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승원이 너무 잘한데? 야 승환이 좋은데? 야, 무조건 잡아 진짜. 자 가자 타이거 허미 음, 스파이더. 스파이더. 나이스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이로 로로 뭉쳐 뭉쳐 뭉쳐 뭉쳐. 나이트. 잘해주고 있어. 어 우리 발어 우리 발 떼셨네요. <목소리> 가자 달려! 잡아야 된다. 인 어, 인이가, 인이 인이가, 인이다, 인이다, 인이다. 방 달려! 인, 인, 인이다, 인이다, 인이다.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세. 끼. 내가 공간을 모르겠어. 일단 멀리 있는 상태로 가까이 가는 게낫겠다 자. 아 이거 아웃이다, 아웃이다. 타! 아이거 아웃이다 아웃이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꼬인다 꼬인다 꼬인다 꼬인, 꼬인, 못 잡는다 아하 카! 카! 카! 카! 카! 카! 고쳐! 스탑해야 돼 후! 아, 와 아, 아, 잘한다 아깝다 아, 아, 아깝다 조기 준비해 잡을 수 있어 이기고 있어 와. 잡자 무조건 잡아 잡아 아. 아, 아. 정환이 형아 정환이 형 아아 뛰어 뛰어 뛰어 가가가가어 뛰어 뛰어 뛰어 가가가가 뛰어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와어와어어 뛰어 뛰어 아아 아 나오죠? 윙기 아웃 윙기 아웃 왜? 형 잘했어 2점 낼수 엑심 다 x 2 잘했어x2 잘어 x 2 아니 햇 때문에 진짜 안 보여 야 우리 팀 좋다 파이왜 이렇게 살살 줘요? 가 와이스 아이스 아웃이야+ 아웃아웃이야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나이스나이스 아이스 이스 캐치 스관이스지이스아이 끝까지 스 아이스 아이지 아이스 아이페이지만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 나나나 나나아나나아 나나나 나나아 나나나 나스아나스아나스아나스나나나나나 야, 순간이가수비가 진짜 좋아 가게요. 게요 가게요. 가게요. 가이요 가게요. 가게요. 가게요. 가게요. 가게요. 가게요. 가게요. 가게요. 가게요. 로이 가게요. 가게요. 가게요. 가가자가게 가게요. 가게요 와, 와, 와 나이스! 와, 아 이거 좋다 스테이크야 근데 그거 나갔어? <웃음> 잘한 거야 너무 잘했어 아 방금 잘 굴린 거야 좋아 좋아 아볼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흥분하게 돼있어 좋아 투 감당 감당 나이스 아볼 아, 아쉬워 아쉬워 괜찮아 골 가고 있어 아아 오케이 아, 아웃 나이스. 쓰라이. 아웃. 야, 잘하는데 지금요? 적절히 볼도 주고 스트라이크도 주고 잘하네. 알게요 나이스. 아, 아웃. 파울. 아우, 아, 명호 잘하네. 어, 나 나이스. 볼. 어이구.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천천히. 아, 웃 나이스. 나이스. 훈시야 잘했어. 우주 야 동태가 처음아 봤어. 우시야 잘했어. 우래요 Let's go. 잡아 윤조 잡아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시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머리 묶었다! 로시로 일로 일 아, 오케이 에이사 아, 어. 해줘야지 스트라이크 야이사 분량 챙겨 스트라이크 아, 오케이 아, 아, 아, 투 스트라이크 형형형 아, 아, 아, 꼼수 안돼 꼼수 안돼잡으면 끝나 잡으면 끝나 집중 갈게요 빵아 아. 아, 라이스 아웃 아웃 아. 아, 아, 아. 여기서 벌려놔야 돼 우리가 이번 아이템 안쓸때 벌려야 돼어 육회밖에 안 됐어? 형형 지금 육회말 육회먹고 싶다 아, 이건 진짜 미안 아냐 <웃음> 여기 진짜 걸려 걸도수 없어 이거 서로 인정하고 너 인정할 거 응. 넘어가자 그래 좀만웃 아이 좀만 웃어 미스터 만 웃어 하하하하하 <웃음> <좀 가슴> 났어 <웃음> 그렇지 약간 스트레스 받지 내자세한테 스트레스 받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이스 좋아 뛰와 아웃 야 앉자 앉자 아 이게 보는 사람이 떨린다 야 괜찮아 우리 이 승부욕이 세븐테일 만든 거야 어, 맞아. 안아 맞아 안 안돼 어쩔 수 없어 스파셜 하면 이렇게 돼 네. 너무 잘해줬어 나 잘했어 잘했어 잘 찼어 가자 와, 좋아 아 진짜 좋았다, 아, 아, 아, 좋았다. 와야 야, 이게 잘 뭐야 슈퍼 안정적이었어 난근 잘하지 않아? 어아나좀 뽑아줘 내가 한세 번째 좀 뽑아줘 나네 번째 아, 네 아, 가서 잘했으면 더하거아 알겠어 알잖아 어내 라이벌이다 난 당신을 만나면 모자를 거꾸로 써요 트이크 보라 아트 아, 니다스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다죄았다 오디오 감다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다죄송 가자. 아니 참 아니. 어 저거 스윙 아닌가요? 스윙 아닙니까? 뭐? 스윙 스윙, 스윙 아닌가 아닙니까? 근데 야, 원래 배우는 거리는 이렇게 걸어요. 아, 아, 야 누가 그렇게 걷냐? 때때 그렇게 떼야 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잘 오케이. 다아라 잡아라, 잡아라. 야호시 끝까지 가야 막기만 해 이루 가이르가이르가이르가이르가이르가가가가가호시 들어와 들어와 1 2 2 2 3로 들어와 둘다 들어와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 나이스 나이스 와, 아왜 이렇게 잘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훈 가자 어 가야지 가야지 더 멀리 더 멀리 김민규몇판 나왔어? 한 야, 엄마 다일로 밟아라. 뭐 하고 밟아. 밟아. 밟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웃. 나이스 나이스. 와우, 와우, 와우. 한번 기다려 보 봐. 진우야. 잘 굴려 줘. 어, 한번 해 볼게. 처음 해 보는 거야, 나도. 어. 저희 시합입니다. Let's go, 진.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 어, 되게 좋아. 좋아. 어. 안정적이야. 어, 이거 할 만한데?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아왜 이렇게 아까부터 턱으로 그냥 아까 그랬어. 나이스 go 첸. 어양선수 같아 좋아, 좋아. 어? 야구 선수 안 들어올 걸. 어 좋아, 좋아. 어? 와인드업. 나이스! 어 스트라이크. 세 잡아! 아니 파울. 파울! 중요한 일로 알아. 내가 저 거기 볼게. 내가 빨리 네. 거기 공이 걸려 아니 돼. 오케이. 여기 있 여기 있으 있어 가지고 감독님안 맞게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야, 쟤 누가 투수시켰냐? 자기가 하고 싶답니다. 나이스! 못 잡아. 나이스! 아니, 이로, 이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뒤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 갔어야지. 아, 날아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타이크. 네. 진호잘 굴린다. 진호야 좋아, 좋아. 바운드 많이 얻고, 좋아. 명화 오늘 분위기 어때?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아이고 아이스 오오. 야, 뛰어 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폼폼폼야 살려 야 출판이 장난 아니다 야슈아야슈아이로 와봐 버논아 나로 쌓으라고 그렇게... 어, 어, 어, 어. 베이스 밟으라고+ 아, 밟았어오라고 <웃음> <웃음> <웃음> 오라고. <웃음> 역시 스포츠 화내야 돼와와잡자 와, 내가 못 참는다 아, 버논아. 버논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 내일로 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로일로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러+ 일 할게요. 파워. 잡아, 잡고.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캐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우지다. 잡자 우지. 이노스 간다. 잡자 아이고. 아, 빨리, 빨리, 빨리,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잡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어, 아, 아, 디노 오늘 멋이네. 디노야, 잘한다, 좋다. 좋아, 우리 좋아. 팀워크 맞아가고 있어. 나이스 아, 와, 잘 던지는데? 나이스! 두겸! 두 개. 티켓? 나이스! 두겸! 티켓? 잘 잡아봐 티켓! 티켓! 우리 괜찮아, 선방했어 어,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좀더 꼼꼼하게 잡아보자 야, 네. 우리 네.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맞아, 맞아. 어. 지금 두 팀이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갈게요 아, 미안, 미안 샀어 아, 아니, 야잘했어 잘한 거야 잘한, 잘한 거야. 하운드 크면 안차돼 미안해, 하지마 미안해, 하지마 가자. 나이스. 스 나이스. 이스이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나이스. 나이스. 잡아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나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나이스와이스 <목소리> 아! 나이스. 와, 이스이스나이스 와, 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 진짜, 아이스 아이야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제아이템아이거 아이스 아이스 하이스 아이스 아이팅아 진짜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팅이팅 야, 우리 너무 많이 이겼는데 해. 근데 지금 5점 오점, 이나 이기고 그냥, 있어. 어. 아니야, 이제 형이 밀어 줬어. 렇지 방심하면 안 돼. 셔도 아직 그래. 야 그러니까 너 이제 너희부터 아이템 불러 주세요. 성한 씨 우리발 하고요. 성한 씨 타요. 성한 씨 타요. 저희 응. 도겸이 우리발 끝하겠습니다 아, 우리발 싫어요. 할게요 뒤에 좀 어디 있냐? 세보러 갔어. 슬라이벌 뭐야 왜 손잡이야 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꽉찬볼 아닙니까? 저도 볼인 줄 알았지만 꽉 차서 당황했습니다 갑니다 잡아! 1루 바로! 1루 던져 바로 맞맞맞 아! 바로 맞맞 아, 진짜 우리 만 아까 나지잡아놓고 기사 <웃음> 2 진행하기 힘들 거야 아 무조건 2루 먼저 찍어 나이스 슛 샷! 나이스! 도겸이 돌아가 아또 가야 돼 슈아 좋아 슈아 좋아 좋아? 슈아 없어 그전에 수는 저희가 빅볼 쓸게요 빅볼이요? 빅볼 도나 가봐봐요 썼을 때 타자 안 내면 지거 가봐봐 포 나이스 오케이 민규 형 가자 빅볼이 잘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멀리 나갈 수도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겸만뛸 준비해 진짜 찰 거야 잡아! 와 휘었다. 조경이 맞는다. 아, 잡아,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오, 조경이 아웃. 발 맞았다. 아, 맞았다. 아, 와. 왜왜왜왜왜 그래, 어. 왜? 그러면 정강이. 또또 정강이야?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야, 이 정강이 킬러야. 자, 이공입니다. 다시 위치 잡아요. 오케이, 저희 물공 쓰겠습니다. 물공 진짜 무거워 보인다. 앞세게 차봐. 앞세게 차봐. 아안 아, 되죠, 아! 안 되죠. 아! 아! 아니야 아니야 파울이야 파울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들어와 거, 걸어 걸어 걸어 아, <웃음> 아, <웃음> <이제 너무> <웃음> 야 물공에다 이 정도 스피드면 <웃음> 절대 못해 야 이번 파울는 <웃음> 삼진이야 근데 <웃음> 형 땅볼도 안 되는 건가? 되는데 어, 핑크를 맞으면 안돼 <웃음> 그러니까 한 <핑크를> 반도 <웃음> 안 된다는 거지 어. 디나야 재미로 가나 <웃음> 아. 아까 필! 오! 안 돼! 아, 아, 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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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차고 나서 이거 타고 이길까요? 어. 아, 여기주차해 놓으시고요. 어. 네. QR코드 찍고 가셔야 돼요. 찍. 이프턴. 나이스. 잡아. 와, 나이스. 나이스. 잡아 잡아. 자 어, 어, 어. 이거. 어. 아! 아. 아. 아. 아. 너무 스타. 어. 아. 아. 아, 오케이. 야. 오케이. 줄여. 스톱 스톱 스톱. 지나 들어와. 아니 아니 아니. 스톱 스톱 스톱. 아니 아니. 스톱 스톱 스톱. 아니 왜? 왜 잘하는 거야? 호시형거 잡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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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빅볼 갈게요. 우찔 나도 그냥 찰니까야 이거 온 던져서 잡아야 겠다 <웃음> 네. 아, 예, 예, 예, 예, 예, 뛰어 뛰어 어어어 이러 이러 이러 이이안 되죠 안 되죠. 나이스 기발했다. 갑니다. 음. 지금 전수 게. 음. 아이고. 나이스 어, 파울. 파울. 아니 시화야 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잡아 살살? 응. 가자 오케이 가자 나이스. <웃음> 나이스 형 잡아줘야지 와, 흘렸다, 흘렸다 야, 줄어, 줄어, 줄어, 줄어 들어와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와, 홍조사 아니야, 하지 마 홍조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왜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 이거 도로 아니야, 아이고어 와!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웃음> 뭐야? 이게 맞는 거지? 아, <웃음> 어? 근데 베이스 밟기 전에 공이 들어왔는데? 아니야, 아니야, 밟았어, 밟았어 그래, <웃음> 그래 갈게요 그래, 물공 갈게요, 물공 <웃음> 아웃 둘얘 <오, 오. 웃음> 뭐냐? <웃음> 야, 승관아 이 빨간색 안에만 들어오면 하면 차면 되잖아 맞아 어, 여기까지 나와서 자네 <웃음> <목소리> 어저안 돼, 저거. 어, 어, 던지면 어, 어, 어, 야, 돼. 여기서! 여기서! 과연! 아 이게 뭐야. 자, 자, 자, 여기서. 야, 야, 야, 야 무조건 <목소리> 잡아. 자, 가면 야, 간다. 야, 야, 무조건 잡아. 자, 자 야, 간다, 이러봐. 아, 저거 괜찮다. 아직 스트 하나구나. 어, 스트하나 저거 올리면. 올려. 아, 이거는 아니다. 야, 근데 생각. 오리발 잘 어울린다. 어, 준희, 그 그걸 타고 잘 타야 돼. 어, 타고 있어, 타고 있어, <웃음> 저런 억지가 어디 있냐, 우리 아, 아, 스사이크 괜찮아? 아웃 이 네. 아이템 하나 뺀 거야? 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축구공이야, 아 그냥 공이게요 저... 긴장하지 말고 나이스, 지축구공 아이템이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김민규 야 민지 진짜 잘한다. 와뭐 아, 하나 되는 게구나 어렵다. 아, 그래도 점수 많이 땡기긴 했어. 야, 영 아웃 와, 하나만 더 가자. 볼볼 이동. 야 맞춰 맞춰 나나피해피해피나 아, 피에 와. 들어 들어 들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막았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나나나 예 와... 갑자 막았는데 그안 다쳤지?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렇게 움직이 처음 봐 처음 봐서나탐지이이이 맞춰 맞춰 맞춰 아니, 여기서 돼. 아 여기서 돼잘했야 아 어떻게 아이템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정습니다 정하 씨가 우리 발이고 승하 씨가 키보드입니다 오케이 진짜 나처럼 되면 안 돼. <웃음> 민규 오리발 도경님이 키포드예요. 어, 저희는 아까 수비할 때 했는데. 안 되지. 했는데 그러면 아니, 안 되지. 그럴, 그럴 거였으면 아까 일로 돼. 해서 진희가 수비를 이렇게 해 버릴 안 했지. 아, 그렇구만. 야, 하나도 안 깔까? 하나 안 깔까 보여. 그러면 저희 바꿀게요. 스쿠터 쿠평으로 바꿀게요. 스쿠터는 없어요. 스쿠터 어디서 나온 거야? 집만 누구부터 해요? 너부터 해. 저부터요. 이루타 쓰겠습니다. 윙, 그저 타고 바로 이루가. 위험하다. 쿠페 에 잡으면 큰다. 브레이브얼. 진짜 멀리 간다. 킥보드 타고 이루가 그냥. 타. 볼, 볼, 볼. 대표 볼. <웃음> 씨차좀차좀좀더 <웃음> 빼주세요. 죄송해요. 차좀 네. 빼주세요. <웃음> 삐리 비리 비비. <웃음> 이, 스트라이크 어닿다 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근데 안 닿아도 스트라이크안 닿아도 스트라이크였어 <웃음> 스트라이크. 어? 어? <웃음> <웃음> 제대로 하라고 심판 <심간. 웃음> 아, 에이 제대로. 그러는 하라고. 게 어딨어 약간, 약간 스트라이크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왔다 어, 아 잡아 이거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이차 <웃음> <웃음> 어 비참해 어우 미쳐네 동현이, 동원이 봐라 이번은 개지 나이스 나이스 이회에서 끊어, 1회에서 어 그냥 이회이서 끊어, 나이스! 1 됐어, 잘했어 민규야, 축구공 가, 축구공 축구 찰래요 오이 축구, 자 오늘 날 이루까지만 간다 얘들아, 뒤 많이 퍼져 못찰것 같은데 자, 굴렸다 받아 컷, 컷, 컷, 컷, 컷, 컷, <웃음> 나이스 깜찍지 <듣지? 웃음> 야 디노 물공 한번 가야지 물공 오케이 디노 물공 디노. 가겠습니다 <웃음> 뭐? 또? <웃음> 어? 어. 디노 물공 가야겠다 앞으로 다 붙어 오케이. 야 디노 <웃음> 물공 의 기적을 보여줘 일로와 <웃음> 우리, 우리 막내 <웃음> 야 이거를 <웃음> 갈게요 디노야 가자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웃음> 야,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단단합니다 아, 그렇지 나 외모차 이런 생각 할수 있어 진짜로 디노 디노 아, 네. 수십 룩을 받아 갑니다 디노 씨 여기서 빅쇼 형이 힘을 가져야 돼요 아프지 아프지 야 소리 너무 너무 안타까워 수주 때문에. 더 아픈 거야 네발음 위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니? 저한테 안해 <웃음> 스테이크 <놀람> 아, 아, 체인지 아. <놀람> <놀람> <놀람> 이건 안 되겠다, 잘했어. 이건 안 되겠다 잘했어. 저희 첫 번째 판 물공 갈게 물공 어, 간다, 어, 간다. 수비안 해도 돼발 끌어놓고, 띠고 돌려놓고 오케이 <놀람> <놀람> 아, 네, 아, 네. <놀람> 스택이크 여기다 형, 승산이 승산이 좋아. 보인다 오케이, 디누아 좋아 어, 그 자리 딱 지키고 있어 <놀람> 야, 너 너무 못됐다 우리, 와 아, 좋다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와, 쟤는 어, 벌 벌. 볼 괜찮아, 너무 풀 파워 아니야? 형, 우리도... 아 이거 영준 너무 어갔지 사양인 거 같은데 아디에이형이 얘기해 야 심판 자냐? 저기 심판. 심판 뭐예요? 스테이크 해요? 뭐예요? 이건 진짜 볼이야 내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 볼! 가 가운데로만 굴려 오볼볼볼볼볼스리볼이다트리볼이다 스트리볼아 볼이다, 쫄아 좋아아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좋아 이것만 해도 돼이거슬라이크슬라이크슬라이 이거만 아안돼아안돼 절대 안돼 안 오케이 살살 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잘 좋아 좋다 잘했 살살 잘했아야문이 제일 좋다 아 고에만 원하고 야벌리자 혹시 몰라 나이스 나이스! 헤이! 깔끔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됐어, 진짜 아, 나 너무 잘했어 아이템 뭐, 써봐라 그래. 이제는안 써도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초장이다 죽여야 돼 오케이, 빅볼 할수 있어, 빅볼 빅볼 다, 갈게요, 갈게요. 잘, 너와 믿는다 그 오케이 잡자 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자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잡아, 잡 l 스 t s g 라스트 t s 라 o 트 오브 이스트 오브 t 스트오 l e 스 s go. 라스트 오브 라스트 오브 라스트 오브 라오케이스트 오브 라스아 오브 라스트 오브 라스트 오브 라스트 오브 라스트 오브 라스트 오브 라스트 오브 라 e 트 오브 라스트 오브 라스트 오브 잠깐만요 타임 원트 축구 공스 아니야 여기서 끝날 라 같아 오브 라스트 오브 라 투0샷0두 손엔 축축구들들있 있어 정0아아원아안무어줘들잘줘나잘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 0어 이렇게 빵0 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 0 나이스 2,000원. 2 3 0 3원 2,000원. 2 0 3 0 3루 3루 3루 아웃 아웃 아웃!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바이크 세이비야. 세세세 세. 세이, 세이, 세이, 세이. 와, 투아웃! 나재다 야, 야,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다. 9M 투아웃 말로. 수비 보여, 수비 보여봐. 야야, 잠깐해, 잠깐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무조건 홈이야. 응. 어. 무조건 홈만 막자. 어. 어 무조건. 근데 무슨? 어. 그냥 잠든 사람 홈으로 달려들어가 않지 어. 아, 그냥 차라. 어, 이거 차야 돼, 이거 차야 어. 돼. 어. 그때 얘네 가까이 무조건 여기 막아야 돼. 제 얘네는. 내가 아. 할게요. 네, 아우다 골 좋아, 신중해 힘 빼, 힘 빼, 진명 형은 우리 팀의 에이스야 알겠어 갈게요 어, 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좋아 투 스트라이크 야, 아, 뭐야 야, 우리 아, 팀장 워드 워드 스트라이크. 아니 투 스트라이크 잡으면 끝난다고 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웃음> 뭐 저희만의 해석이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웃음> 나이스 합자 그거 봐, 봐, 잡아, 잡아. 아바이스! 아바이스! 아, 아, 야, t k 야, 너 태양을 든거 같아 지금, 태양을 들었어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잘했어. 와, 고맙다. 정말. 정말. <웃음> 고생했다. 야, <웃음> 이거다. 좋았어, 한번더 가지 빨리 하고 있어 아, 옆에 잠이 뭐야, 지금 형이 이렇게 옆에 있었기에 수비에 완성을 할수 있었던 거야 <웃음> 어떻게 한번 더? 아니. 아니요 아, 왜 그럼 재미로한번 하자 그럼 아이템 없이 그냥, 그냥 번외로 할래? 아, 번외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는 약간 굳이 딜을 하려면 뭐가 뭐, 오는 게 있어야 있어야 있어야지 우리는 <웃음> <웃음> 바로 끌어 바로 끝이 될게요. 한시 범우나, 카메라 가리니까 우리 네. 무릎 꿇는 거 보여지게 해줘. 아, 어. 하나, 둘, 왜, 왜, 왜, 셋, 무릎을 꿇어. 제한 아, 어. <웃음> 있어. 네. 삼이만 네? 더하는데 우리가 수, 수비를 아직 나시, 공격을 아직 해자 아니 그런 그 의미가 음. 없죠. 아니, 저희가 삼점차인데. 아니 아니, 그대들의 존재만으로도 네. 의미가 네. 있어요. 그럼 어, 여러분 그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재미로. 아, 재미로 아니에요. 재미로 아니에요. 아,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거. 야 진짜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 거 알지? 진짜 이겨야지, 진짜. 자 선생님들 가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브레이크골저첫 번째 공을 살이자 가자, 가자, 가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아, 아, 아, 매너가... 아 페어플레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자 가자, 가겠습니가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좋아요 좋아요 아 역시 아나준 씨는 이게 궁극의 발전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바리드스 나... 네? 파이더 자 가겠습니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이리 로리로리로아 아우.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인세이브세이브세이브 베이스를 아 aurait,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 아우 아우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예 나이스! 스트라이크! 공 궤적 너무 좋다! 파이트바, 체인지업이다 체인지업! 체인지업! 꽉쳤어꽉죠어 어, 어, 어? 어, 어, 슬라이더였는데? 자 잡아주셔야 해요! 아, 제발! 나이스! 스톱 스 스톱 스톱! 3루 3루 3루 3루! 좋아! 벙나 출루하자! 오케이! 좋아. 나이스! 빨리 저기 일어 빨리 어홈홈홈홈어홈홈아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저희... 축구축구홈홈 오다탑탑탑탑탑탑탑탑탑탑 우리 공격 대 지면 은 지는 거고 그래 우리는 아쉬울 거 없어 너무 아쉬워 디노 물공! 야 하하하하 이트 디노 레프트 앤 라이트 나 아까 아이템 없을 때 누군가. 고 이러지 려가지고 오우 고 오, 야 고수!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차지 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우!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우! 베이스를 해봐야지! 아니, 아니. 어차피 어 이게 먼저 들어왔어. 소박을 <웃음> 했네. 괜찮아, 괜찮아. 좋아. 오케이, 공격이 편하게 하세요, 이제. 아이 좀더 없이. 갈게요. 슬라이스! 가세요! 잡아봐! 엘로, 엘로, 엘로, 엘로! 엘로, 엘로, 엘로! 일로. 아이. 일로 저일이 저. 안잡 받아 안가안 가. 이거 풍이 낼수 있어. <웃음> 조슈아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좋아. <웃음> 삼각, 삼각, 삼각. 아, <웃음> 나 됐어. <웃음> 야 우리 승리 <수요> 축만 집중하자. 김준아 <웃음> <집중하자. 웃음> 뭐라고? 제일 아일 야. 제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브. 나이 아이 아이 아이 아아좋아좋아 잘했어 아리아리아니야도겸아 정말 잘했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자이자이 아이 나이아나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뛰어 뛰어 아이 아이 뭐해? 어이 아 맞춰+ 맞춰+ 아니 아니, 아시요이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잘했어 잘한 거야 승관이가 거기까지 쳤으면서 승관이가 진 거였어 아 지금 아우 하나도 없네 야이길 수도 있겠 있네 저희 테니스 공우겠습니다 오늘 그냥 제일 세게 차해자야 출하자 어야집중 얘들아 집중해 생물 각 어려워 잡기가 어려워 갈게요. 밀어. 자자 나이스. 나이스 자홈자자자홈자자자 <웃음> 나이스 홈라운드홈라운드세 진짜 엉덩엉 잘했어 아니 3몇 3몇 어땠어 좋아 어 렛츠 고 진짜 저 형은 같은 팀인도 너무 야있다 집중하자 트이지 심판한테 맡야죠야 민규야 3점 차야 어 잡아야 돼 이제 끝내야 돼 아웃이 하나도 없지 나이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도망가 그래, 도망가 도망 도망가 오케이 아, 홈 홈, 홈, 홈홈홈 홈, 홈, 홈. 홈, 홈, 홈. 홈. 던져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험 나가+ 나가+ 나가 아, 자 가자 가아니자가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너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정하나 이쪽으로 참나 홈못 들어가. 얘들아. 어. 잡는 거 좀만 집중. 어 집중해야 돼, 진짜. 얘들아, 잡는 거 집중하지 마. 좀 넘어가야 된다. 왜? 그 발아 발아 정아, 너 그러면 안 돼. 안될 거거든. 오, 오, 오. 어, 뭐. 터치해, 터치해! 아! 어, 뭐. 터치해, 터치해! 아! 공 맞아, 공맞어 심판! 이거 아웃이야. 나는 아웃이야. 아웃이야. 아웃, 형, 네. 이렇게. 아웃 아웃 아, t 아 u t 여 야, 서 Out. Out. 자, 자 t Out. Out. Out. o 파울. 파울 t 파 u 파울 u t 아, 하나만 하나 t o 다 t Out. Out. o u 이 Out. 잡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다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으아아아아 이 원아웃이 형한테 달렸다 아 네, 짐작해. 아니야, 아니야, 침착해, 침착해 정답, 정답, 정답 사생각 할게, 불러. 아, 다행히 생 네, 네, 지금 맘어제저 그래. 그래. 져도 돼 아니 1점까지 와가지고 지금 삼성동 갈치발 야구팀이 너무 잘해 근데 미안한데 나, 나한테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 <웃음> 끝났으면 좋겠어, 좋겠어 그렇지. 어, 좋아 그렇지. 어, 좋아 나이스 와, 승관아 <웃음> 오케이, 잡아 <나이스> <웃음> <웃음> 역시 삼성도 같이 반려구 팀 <웃음> <웃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고생했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고생했다 어? 아멀은마이아 고생했다 아아아했아아다아 아아 너네는 최고의 발야구 팀이다. 아 네, 아 네, 이렇게 17대18 우리 삼성동 발야구. 삼성동 발야구. 갈치 발야구. 갈치 발야구. <웃음> 이겼습니다. 와! 와! 세리머니 세리머니. 삼성동 갈치, 갈치 발야구.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있어? <웃음> 헐. 이게 뭐야? 털. 너희 세리머니 팀부호랑 똑같네. 어, 어 그러네? 자, 어, 승이 <웃음> <웃음> <웃음> <희생이> 정해져 있었네. <웃음> 그럴까물공이시 물공이죠 물공 어. 오케이 우리 물공, MVP 디노. 물공은 유여일 중 안타를 만든 게 디노예요 아, 아. 너, MVP야. 아, 너 MVP야 너 m v p 자 레벨 라이 형이 있어 레 레벨 라인 레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공을 기대박이었 오늘 물공이 너무 웃겼어 어떻게 MVP가 밥 사나요? 오늘 MVP다. 수다! 7분들끝까지 수다! 엘레보우. 원래 MVP가 해야지. 다 써야 돼요. 나 진짜 내가 m v p 였습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아. 괜한 말 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아, 정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 딱 기분 디노 어떻게? 해. 디노가 아, 이거 힘내지 마. 멋있게, 봐. 멋있게 해. 그냥. 미안해 사진 그래. 못할것 같고 사진 못할것 같으면 사진 안할수 있어. 승수 씨가 MVP였으면 쏜다셨으니까 당신이 m v p 하세요 원래 패배 팀은 MVP 잘안 나와. 패배 승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네가 내자. 네가 오늘 네가 막겠다. 승수가 쏜다. 승리의 리더. 어 그러면 승리를 저희한테 주시면 승리의 리더. 언제나 편 없이 우리의 곁을 든든해 오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 우리 이동하세요, 우리 이동하세요, 우리 이세요우이동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아니. 우리 이동하고 다서 동네는. 다 축구공으로 어때요? 어때요? 이제 다 축구공? 어이반다 축구공?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저는 근데 저는 발라고공을더좋아하긴해요아 그래요? 그래 그렇게... 안돼 우리 너무 불리해. 그러면 차라리 다른 풋살을 해요 하지 말자 우리. 받는... 아니죠 아니죠 아니 모래 사장에서도 굴른다는 거예요? 아니 모래 사장에서도 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 저는 꿇어요. 여기서까지 풋살을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요. 계속 굴어요? 계속 <웃음> 굴어요? 야 정한이 오빠 아니죠 아니죠 아니 모래 사장에서도 굴른다는 거예요? 발략구로 할까요? 발려고알 가야겠어. 왜냐면 축구공으로 하면 말이 안 돼. 발략공으로 해. 흥아 씨, 야, 무릎 터세요. 더 한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